6에서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지진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자주 보여지는 형태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별 강진들과 주변 지역 화산 폭발, 지진 전조 현상들, 가령 지지운 지진광 심해어의 출현, 그리고 이상 기후, 기후 변화, 폭우로 인한 집안 침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 11월 26일 오전 11시 54분 10초에 알바니아 듀레스 북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6.4 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알바니아 역사상 9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1월 26일에 알바니아에서 갑자기 그런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을까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강진이라면 주변 국가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이탈리아 터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정도에서는 규모 4에서 5정도 되려. 5클래스의 강진들이 미리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 화산이 대폭발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알바니아 기상청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지진들과 화산 폭발들을 미리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규모 6.4의 강진으로 인하여 70여명이 사망을 하였으며 건물 붕괴 등으로 보금자리를 잃거나 여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노숙을 자청한 주민이 수천명 이었습니다 아 알바니아의 규모 6.4의 강진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함께 지금부터 알바니아의 규모 6.4 강진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알바니아 주변 지역에서의 강진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당시의 화산 폭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2019년 11월 26일로부터 대략 5개월 전인 2019년 6월 29일 알바니아 인근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화산이 한 차례 폭발을 일으킨 후에 5일후인 7월 3일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화산은 사상 최대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예고 없는 대폭발에 관광객 한 명이 사망했고 섬에 체류 중이던 관광객 천여명과 주민 500여명이 한꺼번에 탈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으며 두 차례 폭발로 2km 상공까지 치솟은 화산재가 섬을 뒤덮었으며 흘러나온 용암 때문에 곳곳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 네 차례 더 폭발이 관측됐습니다. 이탈리아 스트롬볼리 화산의 대폭발이 알바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알바니아 인근 유럽 최대의 활화산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여 인근 도시인 카타니아 공항 두 곳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산 폭발 이외에 알바니아의 93년 만에 지진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2019년도 알바니아 강진 당시의 이상기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2019년도에 그린란드에서는 5320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고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1.5mm 상승했습니다. 결국 지진과 화산 폭발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려면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예측 말고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과 화산 폭발 시기를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어제 3월 23일에는 이번에도 알바니아에서 규모 4.9와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9년과 같이 강한 지진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것을 예측하려면 데이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정확한 폭발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